침 치료 후 몸살 증상이 있어요. 간혹 침 치료 후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침 치료 후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는 것을 침 몸살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이 종종 호소하시는데요. 이는 침 치료에 신체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면역 반응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1, 2일 뒤면 통증이 가라앉고 한결 편해집니다. 회복 과정에서 막힌 경락이 소통되며 기운을 소모하는 것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십시오. 1초 한방 침받고 나서 오히려 더 아픈데요? 침 치료 후 아팠던 부위가 더 아프다가 좋아지는 것을 면형 반응이라고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방출된 근육내 젖산이 처리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화약체질이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회복 과정에서 초기에더 아프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일반적인 통증이나 피로감이 아닌 거동 제한이나 심한 어지럼 등을 동반한 경우라면 한의원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고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목소리>